아 이거 뭐야 이거 왜 반포가 대위널반지 이거? 네? 아예치겠습니 아이 이 자식들이 이거 하여튼 토요일이 됐으면 자식아 내용만 정리들려 해야 될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뭐하는 거 후딱 갖다 치워 자식아 그거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자식들 뭔 잔소리를 해야만 알아듣고 말이여 야뭔 이거 내고 안 있어 야 갖다 버려 자고아 갖고 와봐 김병장 아, 알았어. 야 요거 봐라 자 요거 장 장기판 있으니까 장기판만 하면 죽여주겠다. 야 사이패라고 네, 빨리 야 이거 제대로인데. 그렇죠? 장기판이 가로세로 9980에 아웃칸. 아홉 아웃칸좋다 아웃칸. 이상병님 8칸 아웃칸이죠. 자아 네가 뭘 한다고 하냐? 내가 장기만 30년 돕고 학교 다닐 때장기판했었다 이거 아. 아. 학교 다닐 때안한 것도 뭐야 그럼.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어. 아, 파랑만장혀야야야 아, 야, 야, 야. 8칸이 맞아 8칸이. 볼래? 사, 상, 마, 어? 구, 또사 있고, 궁 있고 여덟 칸이 맞잖아 그냥 아 여덟 칸 여덟 칸 착각이란 말이야 기관여쭤좀 가로 여덟 칸아 알았어, 내려어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 하나, 아이고, 조정아다 이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고참이 신성한 장기판을 만드는데 화장실을 길이밀어가지고 완전 조정아다 어? 중사도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거 정신 못 차려 갔다 와, 갔다 가 하지 마, 하지 마 잘기르 우리 어르신장 기냐? 미안, 그래. 미안이야. 미안, 이야 미안, 미안, 이야 미안, 미안, 미안, 제대 미안, 미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즐거워 안미다야가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자하고 안 미안, 미가져와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안 미안, 미안, 미안, 미기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 자, 한기판 만들다가 틀려서 갖다 버려. 어찌? 자네, 이건 그려서 너거를 버렸는가? 아직은 안 갖다 버렸지. 갖다 줘. 담당들이 있죠. 이 무슨 놈의 새들이나딱 봐도 이거 이뭐이니어째 이거 이렇게 무너졌냐? 누구야? 제대하면서 기념으로 바둑판 만들려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아 이까짓 거 갖고 가서 뭐해요 이까짓 거 이제 기념품인데! 아 제대할 때 내가 기가 막힌 예술품을 내가 딱 하나 만들어줄게요. 네 손재주가 무대준인데 니가 뭔 놈에 임마 바둑판을 만드냐, 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목공반에 다녔어. 자, 부터 너는 도대체 안 하는 거야, 이 파란 만장이야, 씨. 그래갖고 니가 만들어줬대고요? 네. 그니까 내가 제대하는 날딱 만들어줬대, 그지 아니, 나 제대할 때. 뭐, 뭐, 뭐, 뭐, 말투를 막든가 뭐 알아서 뭐. 내가 말투를 말투를 막든가 안쓰? 안쓰? 안쓰 이리와 야 딱가리 이거 잡아아이고두개불이야 딱가리 잡아와 이리와 이리와 이와야 곰팽이가 또 사고 쳤냐? 아 곰팽이 아, 곰팽이, 아, 곰팽이, 아, 곰팽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같은 아, 상병끼리 같이 늙어가는 판에 그 같은 소리도 아니면서 곰팽이는 무슨 곰팽이 어, 어쭈 곰팽이 야너 많이 컸다 야마 같은 상병이라도 이 몸은 하늘과 같은 고참 상병이고 너는 물상병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보다 짬밥을 먹어도 한 그릇을 더 먹었어 니가 내 짬밥 따오려면 그야말로 전설따라 삼천리 엄마 찾아와 삼천리 까만득해라까만득 까마득해. 근데 뭐 같은 상병? 그리고 김병장님이 나한테 어이 떡거리 그러는 거랑 내가 너한테 어이 껌팽이 그런 거랑 뭐 틀린 거 있냐? 야 맘에 뭐틀냐 아. 어휴 어. 뭔데 너? 떡거리 뭐, 아, 아니면 진짜 아, 야씨 참나이 기가. 이 땋가리, 어, 예, 어, 한 땋가리였구나? 네 땋가리하고 한 땋가리하고 어떤 땋가리 차이가 있는 거한 땋가리였구나? 기만이 당겨. 식구들 당겨. 어쩔 수. 아유 개대장실 있으니까 심심하고 답답해서 그냥 놀러 왔죠 뭐. 아 우리 내무관이 아. 놀이터야 아. 놀러 오게 놀러 오면 안 되냐? 어야, 아, 우리는 이 양반 내무이 지금은 안해끝내무 아니야. 우린 점점 양말처럼 오신 손님 있게. 맞아요. 아유, 김공. 일이 올라오시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김공. 할필 수 있다. 예, 방자야 가서 주안상 좀 올려라. 아, 네가 너찌 지내셨소 김공. 잘 지냈습니다, 김공. 아, 아, 아. 안온 사이에 식솔들이 많이 늘었구려 김. 아, 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가 끝까지. 아, 먼저 시작했잖아, 그랬어요. 근데. 여시가 아유. 내가 장난을 치면 고구만 받고 말아야지. 김공이 참쉽요 여러분들께서는 네시 빠져, 네시 빠져. 나는 또4시 너무 길게 깰리이잖넌 생긴 게 4시야, 싫어. 넌 4시야, 니 신발. 그금 야, 대표 네. 형이 그뭐 재밌는 거 없냐? 심심하죠. 아, 죽었다. 아주 그냥 날짜난 거고야. 에이. 여보야. 야 여보. 다나넌뭐였한 야, 크. 크가 왜나오냐 우리는 요 손가락을 잘 봐. 요거이 아니고, 우리는 요거예요거 요거. 소주가 아니고, 커피예커피요 <웃음> 대장님 안 계시냐? 아무도 안 계세요. 찬스 찬스. <웃음> 가심이 따다 딴 사람과 만나고 싶다. 주무한 <웃음> 말 저도 결정했습니다. 나는 가심이 따다 딴 거고 너는 가심이 들어온 게 빠져. 자, 응? 응? 응. 응. 그래. 그래. 그래. 딱 아무서라. 이저 나와말이다. 저 힐사이드 커피숍 가갖고 한잔 씨끄리고 올 테니까. 우리가 너희들 잘하고 있어. 아, 아, 너, 우리 우리 커피? 네.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아. 한잔 해야지. 힐사이드 커피숍 이래. 대대장님 CP가 안 했어. 네 놀아 심심한 거 보다. 아야. 네. 너이 커피 타는 솜씨가 나날이 늘어놓 거니까 너딱 재배하고 난 말이다 네. 다방에 치지게라 그래 다방에 주방장으로 무슨 맛을 드셨는데 아, 다방에 딱 주방장이면 질금 끝발이 옮겨야 우리 막 음내서 다 그러더만 야그러자요여다하 내가 딱 여기 전입 와갖고 신고시 걸쩍에 딱들어와고 처음 넣었는데 아따 좋다 김병현님 응? 제가 좀 기준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무슨디 <웃음> 김양 <목소리> 장님. 짠! 우이시냐 이거지. 이게 대대장님께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지보 예, 아, <웃음> 뭐, 아, 아, 아, 아, 아니 지보. 에이 자식아. 우리 읍내정육점에서 갈가는 거이다 이거야. 시카시게 아이고. 보통품인데. 여기 되게 되게 어때요? 여기 나무로 된거도 있다. 아하아 이거. 아뭘 말이 바로 이거. 야 이걸 넣어서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짓고는. 예. 요온 그래. 예. 나무로 만든 규중. 아유 이거 만지 마. 만아저요 뭐. 어. 맞다. 대대장님 거야. 이거? 네. 그. 에. 대대장 김영식이다. 저그러고김영장넌 말이다. 무전히 열심히 군생을 했으니까 나를 아침부터 완전히 제대로 해버려. 제그러고 말이다. 푹 쉬거에. 어떠냐 맛있냐 맛있게 먹어보시오. 아이고. 아쉬워가지고 대장님이랑 비슷하지 않냐? 어 띵. 띵. 띵. 를 먹어야. 우미. 아야. 요거 진짜 사리잖아. 사리 이게 맞냐? 사리잖아. 사례, 사리잖아. 아여보시여 우니 슬기 녀왔 아따 그래요. 아이고 저 옆집사는 저 정식입니다. 후딱 뜨면서 우리 엄니 좀 바꿔 주시아. 아와 계신다고라오라오라오. 엄니, 아 정식입니다. 그때 마실나 왔어. 어얘 예. 아따 콩밥 가고계시어 엄니 그리요. 아 제가 저 대대장님실에서 시방 저는 전화... 아이 제가 대대장이 아니고라. 이 대대장님실에 놀러 왔다가 그런 건데요. 그러고 엄니 제가요. 우리 부대 오래라 해서 땡크가 30대 들어온데요 시방 20대 들어왔어요. 열대만 그러니까 더 들어오면 제가 언니 곁으로 나간다. 보안 문제. 감촉이야 감촉이거. 그럼 이제 앉으면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야킨아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야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이야킨치이 치킨 치아 치킨 치킨 야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야이이 정롱이야저장이 어, 어, 평소에 불만 많았어요. 됐급장 띄고 한번 해봅시다. 아까 칼 버텨야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펜싱 팬신문데... 먼저. 어, 아,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아, 너가 뭐야? 어아어 어려. 아, 됐어. 어, 그래, 자. 아지 말해. 내 말. 애 무슨 여의봉이냐? 어째 이렇게 잘 뜨는 거 음. 아야, 아야, 그리 그래. 자수가라이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지문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이거 말정 아 이거, 이거. 야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자기만 아김상경인데 진짜 그냥 이거 쓰고 떠나다 이렇게 물고 아내 머리선 다 나았다 결정적인 거 형님 오냐 10일 갈 아야 이거 좀 온전히 이거 입창 된다고라 영장 내 최대 반열에 이거 때문에 입창 된다고라 음용 치카레 끌어만 돼가지고 허소나 물집이 다가지 아, <웃음> 그렇게 해서 언제 깎아야 그걸로 아이고 깐조어리말고 니가 도와주는 거야 이 새끼야. 아 그걸 내가 무슨 수로 깎어요? 낫으로 깎으면 뭐라도 연필 깎으면 깎 깎고 밤새 깎으면 깎아지나고아 낫이 있으면 나가지 물집 다다면 죽었네 이야기 왜또 그래 소화하고 음. 좀누워요 가만있어 손들어! 좀 잡아! 남대문! 쥐봉쥐 걸렸다! <웃음> 누구가 쥐희봉이야 쥐희봉 하 오늘 누구야? 어 선임하사야? 당겨! 네오인이 계속되는 근무여 고생이 많다 예 넘나? 예, 예. 예. 너 척수 앞에 무슨 나무 조각들이 렇게 널브러져 있어? 야 이거 저김병현님 지봉 어? 무슨 소리야? 아니 저기요 예그저 그, 바람이 가이야예예 그, 예. 지가 이지그지 <웃음> 무슨 얘기야? 그,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러분들아 아니 저이 들쥐가 막 돌아다니면서요 바람을 이렇게 이렇게 막 묻었던 것이 떨어지고 있말모양인 <웃음> 그래 뭐그 등줄지 조심해야 돼 어? 위에서 출혈열 열심히 애들 그래, 거그 잔디바드 함부로 널브러지 말라고 그래 열심어 어, 그래 계속 구매라, 고생들이 많다. 열 음. 계속 구매어 어, 음. 어 일른? 일게 아니라, 얼뚝게 나왔잖아. 아, 놓스해져또와 손들어! 꼼 잡아! 남대훈 지봉. 오나 잡으러 왔어. 오늘 함가 지봉. 누구냐? 어. 어 공연은 공연은 잘잘너 일로 와. 가방걸 치워. 저 시키 도난 놀리려고 너 지봉 그렸지. 아, 오늘, 저, 고입니다 아, 야. 이거 어디 갖고 있어? 예. 야, 곰팽이. 너 이거 좀 이거 좀 깎아줘라 이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목공반 했었다믄 에이 그 목공반은 그 원소만 내고 한 번도 안 나가고 수혜받아 수혜받아 아니 딴 거는 계속 잘한데 그건 어찌 원소만 내 거야? 목공반은 체질이 안맞더라고요 <웃음> 됐어잉? 됐어, 여기 금멸심에 빵꾸내만어네 알겠습니다 아무 소나니 물집 다 왔어 야저 사장님 왔다 왔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야따거리 회사장님 주문 안하셨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 아우나 네. 이거 때문에 아직 날밤 꼬박 새웠다. 이손물치자는은걸 봐. 수가 젖어 아, 비슷한가? 가만히 있어 보자. 똑같네요, 똑같아 그리지? 예예, 예. 됐습니다. 아, 졸려, 축하해. 가만히 눈물이 젖어. 어, 그래요? 수가 나에? 가만히. 딱! 가는 거웬왜 내리가? 김정은. 예, 저거 딱 가리. 저저김단병좀 만나러 왔습니다. 예, 제대로 얼마나 나왔지? 김병장. 예, 네. 한달 남겨 놓으시. 음, 고생 많이 했구만. 제일 봉정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아유 대대장이 올입니다 <웃음> <드레이네. 웃음> <웃음> 제가 준비한 되있습니다예가 네? 김명장님께서 손수 깎으시 겁니다. 그래? 예. 재주가 있구만. 응? 그것지 아니고요. <웃음> 네 맞습니다. 김명장님은 저희 대대에서 손재주가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이 정도면 동기생들한테 하나씩 만들어서 선물해도 되겠구만. 하나뿐만이 아니라 열 개도 김명장님을 깎으실 어 입니다 자김영자 예, 그럼... 이거 한 두억에 더 만들어줄 수 있겠나? 어? 예. 저갈 한번... 어, 자 요거 한 내일 모레까지 두억에 더 만들어줄지. 야의 응, 음. 내일 모레까지면두 두 개만 됩니까? 그거 잘 만들면 한열아은게 만들지. 어? <웃음> 자 그리고 김상병 예. 자네가 부러뜨렸으면 자네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지 분가지고 장난치나. 저 정도. 어? 그런 책임감을 꼭, 머리에 숙제하도록. 참지겠습니다. 응. 당들 당겨. 고마워. 당연시오 한자! 이래. 떡걸이를. 남께 요것이, 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니가 뿌어진 것을 살짝 붙여놓고 나한테 디비시켰다 이거지. 김작현이. 차드릴까요에나차니까가서이가들어물집다도다 물집도 잡았다.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아이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무너졌냐 누구야! 누가 이 누가 그랬어? 안다! 누구야? 시선이 야. 동일한 것밖에 누구지? 아이고 야씨가 내가 제대하면서 기념으로 바둑판 만들라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야 이까짓 거 갖고 가서 뭐해요? 이까짓 거 이제 기념품인데! 아 제대할 때 내가 기가 막힌 예술품으로 내가 딱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니네 손재주가 무대 준데 니가 뭔 번에 인마 바둑판을 만드냐가? 내가 학교 될때 목공반에 다녔어. 자, 다 너는 너의 잘안한 거야? 파란 만장하지 <웃음> 여가안 돌렸대요. 그러니까 나가 제대하는 날딱 만들었대. 그죠? 아니 나 제대할 때. 또 그동안 뭐 들이? 말뚝을 받든가말아서 이거 박아봐. 박든가안 와. 안 써. 안 써. 안써안 써요. 안 써요. 안써아안써두안써리안 써요. 안써잡안 써요. 안 써요. 안써안써안써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써게안써이안써한안 써요. 안써드안써화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써조안써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써안써 아니, 정신 못 차려 그래. 갔다와갔다와 그... 하지마 하지마 장기면 우리 어르지 장기냐 뭐 미안, 어. 그래. 미안 미안, 미안 방금. 야 미안 미안 야 누구들을 아 나만 제대 오니께 야진 나갈 날이 얼마 안 나오니까 아, 즐거워 지다야가만어야 <웃음> 자하고 사인펜을 줘라 자하고 사인펜을 가져와서 딱 여드름 고 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뭐야또 넓퍼땡이 어디 냐아넓 그거? 김님 자가다가 잔잔 잔잔 잔잔 기판 만들다가 들려서갖다 버렸지 려 잘했고 잘했어 그려서너끌를버렸는거 아직은 안갖다 버렸지 갖다 놔안 갔다 버렸지 그 일이 됐으면 자식아 내무안 정리들로 해야 될거 아니여 알겠습니다 그 뭐하는 거 후딱 갖다 치워 자식아 그거 네 알겠습니다 어이 자식들 뭔 잔소리를 해야만 알아듣고 말이여 야 그럼 뭐하는 거 내무안 있어 야 갖다 버려 자 김병장 야 요거 봐라 자 요거 다섯 판 있으니까 장기판 만들면 죽여줄게 다야 사이패하고 빨리 자야 예. 이거 야, 제대로인데 그죠? 장기판이 가로 세로 99 80에 아홉 칸 아홉 칸 좋다 아홉 칸. 이상병님 여덟 칸 아홉 칸이죠. 자, 니가 뭘 한다 하냐 내가 장기만 30년 넘고 학교 다닐 때 장기반 있었다 이거 아. 학교 다닐 때안한 것도 뭐야 그럼.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어다 파랑만장. 아, 야 여덟 칸이 맞아 여덟 칸이 볼래? 사, 상 3, 어국또4 있고, 9 있고, 8칸이 맞잖아, 그냥. 아, 8칸, 아, 아, 칸 착각이 없네. 이8칸칸 외모가 콩땡이는 애인 생각에 정춘한 동작 그만 세워 은복 야야야야야 야야야를하아 이거 뭐야 이거 에? 왜? 왜? 반포가 되날반지 이거? 에? 아니 치 아유 이자식들이이거하던데이와이와이야 곰팽이는 또 사고 쳤냐? 오, 아, 아 곰팽이 아유, 곰팽이 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같은 뭐, 상병끼리 같이 늙어가는 판에 그, 같은 소리도 아니면서? 곰팽이 무슨 어, 곰팽이? 어쭈 곰팽이 야너 많이 컸다 야엄마 같은 상병이라도 이 몸은 하늘과 같은 고참 상병이고 너는 물 상병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보다 짬밥을 먹어도 한 그릇을 더 먹었어 니가 내 짬밥 다 울려면 그야말로 전설따라 삼천리 엄마 찾아와 삼만리까마득테 근데 뭐 같은 상명 그리고 김병장님이 나한테 어이 떡거리 그런 거랑 내가 너한테 어이 꼼팽기 그런 거뭐 틀린 거 있냐? 야너어냐아 어휴 뭐 온대 너떡거리 이렇게 아내씨좀주세요 아이씨 아이씨 참나이 기가 어이 떡걸이 한 떡걸이 했구나? 아,